오 뭐야 뭐야 뭐야 와 피라미 엄청 도망가는데요? 들락날는데 <웃음> 족대? 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<웃음> 우차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후와 오, 뭐야, 풀루길이. 오, 이런 하천에도 풀루길이가 있네. 오, 붕어. 야, 꽤 큰데? 붕어가? 오, 꽤큰 붕어가 올라오주네요. 오. 오! 붕어 어, 붕어 한 마리 되게 작다 작은 붕어 오! 붕어 여기는 붕어가 많네요 붕어 <웃음> 귀여워 붕어 한 마리 들어가겠습니다 오! 붕어 이야 붕어랑 피라미 한 마리 자 붕어랑 피라미 한 마리 오! 자 오! 여기 한번 쑤셔보죠 들어보겠습니다 오 피라미 한 마리 피라미랑 응? 아 붕어구나 붕어 새끼 붕어.. 붕어 새끼였어요 블룩기인줄 알았는데 오 피라미가 푹푹 빠진다. 들어보겠습니다. 오, 우와. 오 납전도 들었네요. 붕어도 들고. 와좀 신기한 애들 많이 잡혔다. 오 일단 붕어. 붕어새끼들이 엄청 잡혔어요 붕어새끼들 그리고 피라미 어, 붕어새끼 붕어 납자루 또 들었네요 그리고 와 진짜 큰데 야 이건 진짜 커요 이거 각시 붕어? 그거 그런거 같은데 납자루 줬는데 엄청 큽니다 이 정도 사이즈 엄청 큰거예요야 그리고 여기도 오 우리 납자루 친구?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피라미 엄청 도망가는데요? 날라가는데 <웃음> 족대? 이야! 근데 <웃음> 족대 대구만 있었어요. 뭔가 지나가길래 야 납자루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 납자루. 오, 납자루 친구들. 엄청 많네. 뭐 나오나요? 들어보겠습니다. 오, 큰 키라미 하나? 그얼룩둥사리도한 마리 있네요. 오.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성과가 괜찮네요 많이 잡았습니다 어, 일단 붕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, 키우기 딱 좋은 이런 붕어 그리고 오늘 제일 큰 붕어네요 꽤 큽니다 <웃음> 그래도 낚시로 잡는 것 치고는 작은 거예요 족대로 잡기에는 아주 딱 좋은 크기 어, 그리고 여기 납자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어, 엄청 큰 납자루가 한 마리 있었는데, 어, 붕어 같이 생겼어요, 납자루가. 어, 엄청 큰 납자루예요. 이 정도면은 거의 자이언트급 납자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진짜 엄청 큰 납자루입니다. 이야, 엄청 크다. 자, 일단 큰 붕어부터 살려줄게요. 자, 조심히 가요. 음. 어. 조심히 가. 간다, 간다, 간다. <웃음> 자, 여기 붕어. 한 마리 더 금색이네. 여기도 붕어. 그리고 여기도 아주 작은 어, 새끼 붕어예요. 보니가 납작으로 살려줘야지. 어, 우리 납작으로 친구들도 조심히가요 외래종이 잡혔는데 이게 블루 길입니다. 이거는 다시 물속으로 살려줄 수 없습니다. 절대로 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물고기 때문에 살려주면 안됩니다. 그래서 제가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니 t v 였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